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 지원팀 이승현입니다. 6월 20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분쟁과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5,200만 명의 아동이 분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8,400만 명의 난민이 강제로 이주했고 그중 아동은 3,500만 명입니다. 난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에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국적도 시민권도 없는 로힝야 난민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기본권이 박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주한 이곳은 사라져가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너무나 안타까울 만큼 여전히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려움에 처한 난민 아동과 가족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